여호와여 악인의 손아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함께 1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이여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과 평화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로 아침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렬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새벽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권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사에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업,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을 이를,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것은 원래 애국당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나왔던 그 자들을 읽었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시면 은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그들이 종 노릇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굽의 종이었다, 노예였다가 아니라 종의 집에 살았다, 종의 집에 거주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분상으로는 종이 아니었지만 종의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런 집에 살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강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분이 먼저 회복되었다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걸맞지 않게 부과되었었던 그런 노역과 압제와 착와 치와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리겠지요 출애굽은 바로 회복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편 출애굽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까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부추를 곁들여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고학적인 발굴을 들,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것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도 있었고 그 속에 옷이 가득한 옷장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축들과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레굽판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단벌로 광야를 떠도는 목동신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시사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들보다 더 나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남들한테 구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많은 것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하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광려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에서 불러내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내게는 저담에색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의 삶의 역사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기 까마와 부추 대신에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재산이나 명예 이런 것들과 자유를 바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울도 그의 로마서에서 말했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지난 3일간의 이야기와 연관지어 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치점이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다른 것도 아닌 자유를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었는가?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던 그 형편이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처음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 자유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막아선 것입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그뱀그 그 뱀의 간교함을 제한한 것이죠더 이상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 이것을 박탈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겠 종노릇하지.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무시당하고 억제당하고 좁은 틀 안에서 갇혀서 남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던 노예 사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웃음> 신문을 읽어보거나 TV뉴스를 보시면은 일면에 가장 크게 나오는 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가장 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충격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이건 문제도 아니지요. 군부 독재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마구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는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부독재 잘 아시죠? 그뿐이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시달린 그 경험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침략에 얼룩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아는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크게 고통하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구원해달라고 해야 할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자들도 누가 굶는다거나 누가 아프다면 곧장 달려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 하나님의 저주지요 인간의 그 전적 타락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더 크게 또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유를 달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운명에서 풀어달라는 그런 종로롯에서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을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억압을 하게 된다면 물질이나 뭐 지식으로 이렇게 압제한다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갑질한다. 건물주의 횡포나 대기업의 뭐 하청업체 후려치기 같은 것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은 아니겠지요. 그냥 누군가가 나이나 어떤 관계나 돈이나 아니면 어떤 폭력이나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것 이것은 다 갑질입니다. 상대방에 무엇을 누르는 것입니까? 자유를 누르는 것입니다. 슈퍼 갑질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저주라면 우리는 바로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유. 바로 이 기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남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사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에게 또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에서 6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5절 이하에 보시면 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것이요 이방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 원래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회복하는 것이지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표현한 것대로 억지로 남의 양떼를 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억지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갑질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왜 그러한 우리가 우리 집에서조차도 그 우리가 당했던 그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가? 왜 우리 자녀들의 입을 틀어막고 왜 아내나 혹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시어머니에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또 자기 며느리에게 그 짓을 하지요. 왜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자기의 수하에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라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억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소위 갑이 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갑의 갑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다시 그 갑이 되려고 합니까?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를 택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과 나이와 연륜과 경험과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누르지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기어 해요. 바로 이러한 신념입니다. 너는 흙을 먹어야 될 존재.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하는 바로 그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운명, 운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슈퍼 갑질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바로 그 아이들의 자유, 그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입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아이들도 잘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죽을까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더 이상 보수 정당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보수가 에, 말이 좀 그렇지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변화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혁을 싫어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죽는다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배맹에 내린 그 저주처럼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만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수가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보수가 자유를 막아서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진보와 발전과 변화를 막아서는 것이 보수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그 저주,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와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남을, 남을 억압하고 견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종사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기득권 세력들 있죠. 이스라엘의 그 보수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과 소기관으로 이루어진 그 세력. 바로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안식일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저세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바로 그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남들보다 더 번영하고 복된 것들이 되지는 못할 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가능성들을 이 자유를 보호하고 어, 널리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남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